세명 들어오셨어, 이제. 들어오세요, 들어와 봐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세븐틴 민규입니다 모두 보고 싶었죠? 저도 여러분이 보고 싶었어요. 네, 제가 일본 스케줄을 하고 있는 중에 건강 상태로 어, 스케줄을 한 이틀정도 같이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고 빨리 나으라고 응원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한 3일 정도 와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아팠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, 샤라랑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드디어 정말 빨리 낫고 싶었는데 그래서 같이 스케줄 못하는 것 너무 너무 속상하고 어 그날 오셨던 팬분들한테도 너무 너무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나마 좀 빨리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건강하다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, 이 V 라이브를 켰습니다. 얼굴이 반쪽이 됐다니요?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쉬었는데요. 뭘 정말 빨리 낳고 싶어서 약도 열심히 챙겨 먹고, 뭐 네, 건강에 좋다는 건다 해봤지만 오늘 딱 나았네요. 건강하게 다행이죠. 또 제가 일본 캐럿 여러분들도 또 어... 살 빠졌어요. 그죠? 아이 또 의도치않게 이렇게 또 살이 빠져버렸네요 <웃음> 진짜 기분 좋아라 제가 <웃음> 한동안 살 빼겠다고 열심히 운동했었는데 이렇게 아. 어쨌든 네... <웃음> 네... 목 상태는요 제가 또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잠긴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정말 이틀동안 여러분들과 스케줄을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멤버들도 계속 빨리 나으라고 응원해주고 아 자꾸 왜 이렇게 아픈, 아픈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음, 한 3일 정도? 3일에서 이틀 반 정도 정말 호텔에서만 누워가지고 비실비실 됐었는데 너무 오래 누워있고 답답하더라고요 발에 나가고 싶고 여러분도 보고싶고 음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니 멀쩡하다고 할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에너지 넘치게 움직이고 웃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또 낫지 않을까요 음 우리 또 일본 캐럿분들도 어 하이터치 를 했잖아요 세븐틴 멤버들과 근데 저희 스티븐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간바떼 링큐상 이런 영상을 또 보고 또 힘이 많이 났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4일 동안 아나도 면도를 했어요 지금 너무 상큼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제가 4일동안 진짜 거울도 신경 안쓰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딱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 건강하다 하고 거울을 봤는데 웬 늑대 한 마리가 <웃음> 있길래 아우 깜짝 놀라가지고 안되겠다 이제 나아졌으니까 우리 걱정해, 걱정해준 팬들을 위해서 브이라이브를 해야겠다 하고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4일만에 면도를 하고 이렇게 네. 그리고 <웃음> 라이브를 킨거예요 오늘은 조금 어, 굳어있던 몸을 풀기 위해서 좀 걷기도 하고 산택, 산책도 좀 하고, 좀 네, 바람도 좀 쐬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갑자기 아프면 속상하잖아요. 그죠? 원래 DAC랑 같이 방을 썼는데요. DAC 어, 저 아프다고 도망갔어요. 그래요. 어쨌든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다들 무리하지 마시고 아 그리고 이번주 인기가요에 제가 또 어, 일본 스케줄을 통해서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다음주에는 다음, 다음 인기가요에서 만나요? 이번주에는?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제 건강하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남은 일본 스케줄 함께 즐겁게 하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우리 한국에 계신 캐럿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일본 캐럿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제가 빨리 더 건강해져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저는 오늘까지 푹 쉬기 위해서 이만 안녕 6월을 누르면 꺼지는 건가? 안녕 캐럿들 안녕